돌고 돌아 제자리에 남겨지게 되더라도 나를 아는 모두에게 하고 싶다 대여 사랑하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불위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주고 보 불구하고 가야하는 길이 있지 만약이런 두려움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 그대여 사랑하기 겁내지 뭐요? 가시던 풀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들은 될 거예요. 사랑을 해야지. 고 그대만 방식으로 뜨겁고 차갑게 그까지 실수한데도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불위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본다면 그대는 될고